돈은 힘입니다. 그것을 갖겠다는 합리적인 야망을 품어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을 때더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에피소드인데 좀 재밌어요. 이 저자가 이제 TV를 보다가 어떤 여배우가 2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받아 냈대요. 2천만 달러짜리 2천만 달러면은 2억, 20억, 200억? 200억 정도? 220억 정도? 그 정도 계약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배우가 자기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 계약을 받은 이유가 자기 뒤를 따라오는 다른 배우들이 따라올 수 있게. 그니까 러이 문을 튼 거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길을 열기 위해서 받은 것 뿐이다. 자기는 돈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저자가 거짓말한다고. <웃음> 그렇잖아요 그죠? 2를 보는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줄 아나 이렇게 한심한 인터뷰는 처음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책이니까 이렇게 순화돼서 표현됐겠지만어 욕을 했겠죠 거칠게 아 이런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어? <웃음> 어돈 밝히면서 돈안 밝히는 척하고 막 어? 이러면서 욕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죠? 뒷담을 한 거잖아요 그죠? 부자를 욕하고 그래갖고 이제 태도를 바꾸고 잠시 뒤에 말을 번복했대요 아 잘했어 멋있어 아 너무 싸게 해줬어 어 천억 정도는 더 받았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아이 좀 잘했어 어더 받았어야지 이러면서 말을 바꾼 겁니다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돈을 얼만큼 벌든지 또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든지 사실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사실 상관이 없어요 크게 그들이 뭐 10억을 벌든 뭐 천억을 벌든 뭐 100원을 벌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모르는 누군가가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누군가가 돈을 벌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 거부감,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뱉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말과 행동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대상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한테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 아, 부자는 나쁜 놈들이야. 부자는 거짓말쟁이들이야. 돈을 밝히면서 돈안 밝히는 척해. 좋은데 쓴 척해.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데 여러분 자신한테 이런 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화가 돼서 여러분들을 가난으로 이끄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 또 하나는 러셀 H 코넬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다이아몬드의 땅이라는 책에 쓴 내용의 일부인데요. 목사님이에요, 이분. 목사님인데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심 깊은 형제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젊은이들에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라는 충고를 하려고 이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쓰신 겁니까?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벌라고 설교할 시간에 복음을더 전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게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사회에 가장 정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 100명 중에 98명은 정직합니다. 그때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나머지 부자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선량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돈은 힘입니다. 그것을 갖겠다는 합리적인 야망을 품어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을 때더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성경을 찍어내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성직자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부자가 될수 있다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심각한 착각입니다.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불교, 그리고 이제 그냥 마음공부하는 곳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을 밝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을 밝히면 안 된다. 돈을 밝히면 안 된다. 세속적인 걸 밝히면 안 된다. 그걸 탐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굉장히 크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 위해서만 쓰겠죠. 근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돈을 쓸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과 아무리 훌륭한 이 사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무언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다고 한들 돈이 한 푼도 없고 힘이 하나도 없다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저는 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전 바랍니다 정말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되게 되게 많이 뜨끔했어요 진짜 홍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홍보에 대한 얘기 제가 홍보를 잘안 하잖아요 그죠? 잘안 하는 거 맞죠? <웃음> 거의 안 하거든요 그죠? 가끔씩 하긴 하는데 홍보 영상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파는 물건들이나 아니면 뭐 솔루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저한테 뼈를 때리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뼈를 때리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홍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을 안고 있는 것이다. 판매와 홍보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경우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은 낮은 상태인 게 분명하다. 당신에 대해 또는 당신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알리기 싫으면 무슨 수로 사업주나 직원으로서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겠는가. 자, 사람들이 판매나 홍보를 꺼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예전에 당신에게 그런 어떤 무언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당신을 귀찮게 해서 홍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을 경우. 두 번째, 당신이 홍보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홍보를 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 홍보에 대해서 막 거절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에 대한 상처가 생긴 경우. 세 번째, 홍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이잖아요. 어필이잖아요, 어필.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동양 쪽에서는 겸손의 미덕 때문에 가르친 거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는 홍보를 하면은 자신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을 경우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기 자신만 특별하다는 식의 거만증 증후군 이래요 거만증 증후군 내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가치를 알아보고 내 상품이나 내 서비스를 알아서 찾아줄 거야 이런 경우에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네가지 경우에 전 특히 이제 와 닿는게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제가 그런가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와 닿는게 뭐냐면은 잘 봐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다친 사람을 봤어요. 무릎에 상처가 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의 손에 약이 있습니다. 그 무릎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상대방이 팔라고 해요. 그거를 자기한테. 그러면 그걸 파는 게 선행이겠습니까? 팔지 않는 게 선행이겠습니까? 파는 게 선행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팔려면은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 사람이 아이 사람한테 이게 있구나 하고 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안하고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 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살수 있게 그래서 도움을 줄수 있게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줄수 있게 그 사람은 저한테 돈을 줄수 있으니까 저한테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사람한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서로한테 좋은 거라는 거죠 그 어떤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무언가가 뭔가 이렇게 하자가 있거나 어, 문제가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면은 열심히 홍보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전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저도 약간 홍보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사람들이 얘기 꺼냈을 때 채팅창에서 얘기 꺼냈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얘기를 했지 약간 좀 뭐랄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겸손? 겸손해야 한다 왜냐면은 홍보를 하려면은 홍보라는 건 제가 제공하는 무언가가 좋다고 계속 어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계속 높이는 행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만증 증후군일 수 있겠구나 <웃음>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뭔가 이렇게 제가 하는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알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기 위해서 오히려 홍보하는 를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을 보고 나서 겸손 갖다 버리세요 <웃음> 중간님도 홍보 영상 마구마구 만들어주세요. 카페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오늘에서야 단기 장기 솔루션이 있는 걸 알고 언젠가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단기 솔루션도 하고 장기 솔루션도 하고 또 원거리, 네 멀리 사는 분들을 위해서 원거리 솔루션도 하고 또 팔찌 제작도 하고 목걸이도 만, 목걸이도 팔고 있고 원석 파워스톤 핸드스톤도 팔고 있거든요. 네 궁금한 거는 포라클 컴퍼니 다 있거든요. 사실. 네 저는 아직 좀 아직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홍보 이런 거는 좀 부끄러워서. <웃음> <웃음> 어, 제가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나봐요. 부자들은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어필하는데 되게 탁월하다는데, 전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안 돼요. 아, 전 그래서 이거, 체,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진짜, 부자가 될수 있겠다.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겠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포라클의 관점에서 봐도 이 사람이 제시한 행동들 있잖아요 행동들이 굉장히 괜찮다 이런 생각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적은 돈을 모아간다 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수 있는 첫번째 부자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 작은 돈을 모아간다는게 돈을 모은 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의 의지의 표출이잖아요 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 사실 욕심이 생기거든요. 더 모으고 싶다. 더 많이 모으고 싶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게 되고 모으게 되고 또 돈을 더 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이 풍요에 일치돼서 맞춰지니까 당연히 돈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제가 다음주에는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들 있잖아요. 방법들만 정리를 쫙 해드릴게요. 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 핵심적인 방법 오늘은 이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봤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으로 짚고 그러고 넘어갈게요.